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녹화수업 올려드리는 날인데 제가 오늘은 어, 고난도는 2021년하고 2020년을 제가 다 했어요 2020년을 제가 작년에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녹화수업 부분은 제가 좀어 다양한 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도 하고 파트 2도 분석하고 3. 어좀안 했던 거 지난 달에. 그래서 어 34를 좀 근데 분석이라고 할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 할 법한 문제 아주 뭐몇 개밖에 없는데 음 LC는 다 아시다시피 안 들려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들리는데 그거를 못 풀었다 이러는 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물론, 어, 들리는 거에 대한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오이력도 요즘에는 특히 파트 2가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새로운 어휘들이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독해를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어, 나머지 것도 다 문제를 좀풀수 있도록 제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이 자료는 2022년 음, 2월 6일. 지난번에 시험이 출제가 됐고요 2월달은 시험이 세번 있어요 네, 언제언제 언제 있냐면 6일날 이미 있었고 그 다음 20일날 요번주 일요일날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주 27일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시험이 있는 좀 특별한 달이다 보니 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시험을 또 열심히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세번다 보시는 분들은 자이 어, 문제는 지금 3중 지문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중 지문의 문제가 난이도가 보통 어려움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문제를 봤더니 그까지 어렵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하기에 좋은 건 3중 지문 여러분들 풀기에 좀 힘든 건또 3중 지문이죠 자 왜냐하면 다양한 지문을 볼 수가 있어서 근데 다양한 지문이기 보다는 요번에는 굉장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글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문제 의 라인도는 항상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음 보기가 결정한다 그랬죠? A, B, 어, C, D. 멀티포 치우이스가. 근데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다라는 걸 봐서는 역시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선 읽는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게어 관건이 됐던 달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제가 문제를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보신 분들은 또 생각이 나겠지만 본인이 어떤 걸 틀렸다 맞았다 이것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일단 3중 질문만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역시 제 방식대로 갈게요 두 지문을 읽고 문제 풀다가 나머지 필요성이 있을 때세 번째 지문 읽고 다 문제 해결 자 그러면 음, 1번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분 딱 잘라 볼게요 네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항상 제가 요거 먼저 보라그 했죠 어. 골뱅이 옆에 주소를 보시게 되면 죄송해요 음, 골뱅이 옆에 주소를 보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어, 밑에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트 e 팩션이라고내 있는데 이 c 팩션이 무슨 말이에요? 뭐 단거, 당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단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 단거 네. 초콜릿 쿠키 이런 거. 자, 일단 어, 제목을 보시면 자 믹서 리 need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를어 칼로리. 자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자 B란 사람이 받고 S란 사람이 보냅니다. Earlier this week 이번 주 초에 we discussed having our electronic uh, stand mixer repaired. It. 자 이런 것도 좀챙겨두시면 좋죠. Have electric uh, mixer repaired it. 이게 뭐예요? 사물 사역이죠. 사물을, 어, 시킴을 당하도록 준다라는 건 자기가 하는 행동과 이것이 남에 의해서 하는 행동을 좀 분리해서 쓰는 좀 영어의 독특한 사역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건이니까 이 믹스를 가리퍼 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다. 자, 왜냐하면 it is not operating at the high speed. 가장 빠른 그런 속도로는 이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which we need to thoroughly, 철저하게, 어, mix ingredients. 자, 이게 다 이제 믹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료가 자 a service person이 왔대요. Came to the shop t i l l 이 오늘 왔고 뭐하기 위해서 to look at it 그 보기 위해서. And 그리고 while he was able to make a temporary fix for now 자 temporary fix를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시방편으로 어,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while 이거는 뭐뭐하는 동안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얘기하는 내용이 some components 몇개 부품들이 would um, eventually need to be replaced 자 부품이 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대요 I think money would be better spent on a brand new mixer rather than paying for repairs and replacement part 자 그냥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래서 고치는 차를 사자 뭐 이런 것 같은데 I took the liberty of ing 우리 이거 예전에 했었던 표현이죠 무리하게도 뭐 무례하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p 미션 m i s s 미션 없이 그냥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예요 느낌이 I have an a r r a w down 제가 한 다섯 개로 줄였는데 아네 개네요 자 Let me know what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메일 Uh, 사이트 주소 걸어놨고요. So 뭐 별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는 비일 좀 처리해 달래요. So what do you want me uh, to do about today's uh, repair bill? So, 이 사람 요거 하고 와서 repair come uh, come. Com, temporarily uh, fix 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살짝 고쳐주고 는 갔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간 쓸 그럴 거리가 없습니다 자 양식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어떤 가로 세로 또 이렇게 나열이 뭐했는지만 살짝 보고 가시면 돼요 manufacture type 자 이게 바로 기계 종류들이겠죠 그쵸 그래서 기기를 쭉 보시고요 price 보시고요 자 both 사이즈가 2,3,2,5 2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 컨트롤 디자인이 뭐 어쩌고 저고 뭐 모르겠어요 기계 얘기하는 거여서 자, attachment included 이거는 attachment가 우리가 동봉물로 알고 있는 그런 이메일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부품을 나타내는 거 따로 이제 어, 기기가 있으면 그 따로 기계에 딸려지는 그런 장치를 얘기를 하는게 이제 a t t a c 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w h i 우리가 w h i p p i 클림 아시죠 어, 뭐, while w h i p p 음, 반죽 때리는 거에 후크 이제 반죽이 들어올리는 후크 같고요 뭐 플랫 뭐, 빵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단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 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자세히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일단 문제 들어가고 문제 풀면서 해결하고 나, 나, 나머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in the first email 에서는 자 Why does s o n 이라는 남자가 recommend making a purchase? 왜? 그래서 왜가 중요하죠. 왜 이거를 사는 게 낫겠냐라고 얘기를 했느냐 Because the client has requested a special product 아니죠 자, His workload has increased 자, 이게 업무가 늘어나서 아니고 A workplace appliance is not reliable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고쳐봤자 계속 고쳐야 되는 거고 again이 왔었으니까 그 뒷문장에서 그래서 그냥 하나를 사자 라고 했던 c가 정답이 됐고요 reliable은 믿을만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87번 갑니다 what do the mixer do the website have in common 자 이거는 in common이 공통적으로 웹사이트에 있는 믹스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 표를 시 보시게 되면 지금 저는 이거를 먼저 좀 살짝 풀어봤거든요. 음, 당연히 근데 훅, 훅, 훅이 이렇게 있어요. 훅, 훅, 훅. 그래서 공통사항을 찾으려 했더니 이거밖에 없더라요 훅, 훅, 훅. 그래서 훅, 훅, 훅을 또 찾더니 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나왔냐면 이거 통째, Attachment Include가 뭐냐라는 이상황이 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훅이 있다 보니. 어, 딸린 장비에 대한 공통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attachment 가 정답이 됐어요. 그래서 they can be used with attachment 랑 같이 사용될수 있다라는 D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을 보도록 할게요. What mixer most likely meet uh, B라는 사람의 uh, mixer 하고 음, 요구 조건이 맞는 것.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어, uh, 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어, 아까 문의한 사람 문의한 사람이 이제 문의가 아니라 제안한 사람이 제안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제안한 사람한테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가 이렇게 답변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고요 Jason 안녕. Thanks for looking into this. 이거 알려줘서 뭐 고마워. I agree with you. 나 너랑 동의해. We should purchase a new mixer instead of a continually getting this one w i e r 고치 사는 게 낫다 라고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h, we really need the largest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이 좀 느껴지죠 연계성이 자, 가장 큰 heavy duty m i x 믹 r 가 필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urchase our biggest batch of cookies batch가 이제 1회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go ahead and order that one 자 주문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올스 집중신호 Please request the fastest delivery option 빨리 음, 배송을 해달래요 incase 모모를 대비해서 our all mixer breaks 지금 temporary i l fixer를 고쳐 놨는데 믹서를 fixer래요 자꾸 제가 자, while we're waiting for one uh, to arrive 도착하는 거 기다리다가 이거 부러질까 봐 빨리 어, 배송 요구하세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안 나올 수도 있고 I'll take care of the bill You ask about 자, 이거 이제 고치러 잠깐 왔다 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I'll r e c o m e i n tomorrow 자 tomorrow 그 언제겠어요 자 2일이니까 tomorrow가 3일이 되겠죠 자 88번 갑니다 가장 큰거자 아까 사이즈 살짝 봤죠 30이 제일 크니까 자 정답은 요거 이름도 어려워, 그쵸? 기기들이. 그래서, m -O, m, o, m. 자, 이게 정답이 됐어요. 연기 문제였고요. 자, 또, b라는 여자가 s라는 여자에게, 아까 남자 아니었나? 음, 모르겠어요. 하 음, 어디에서 일합니까? 자, 같은 회사에서 일했죠. 그래서, b 이 k e 같은 거, 뭐, 쿠키만 드는데. 그래서, at the bakery가 정답이 됐고요. 190번. 아, 어, 비라는 여자가 아마도 어, 3일에 어떤 거를 할 거냐? 자, 간단한 선수였습니다. 2일 날 이메일 보내고 내일 가서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러면 그게 3일이고 그 3일에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은 영수증 처리 자 그게 어디있어요 영수증이 지금 두개 있는데 a bill, a bill for a repair service 자 이게 정답이 되지 bill interest 아니죠 그쵸? 그래서 b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c d b b a 자 골고루 가져가면서 b가 두 개가 처리가 됩니다 삼종치문은 찍는 거에 대비를 위해서 어, 골고루 답을 좀 처리한다는 라거 특징이죠 자 요거는 web page report email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들어갈게요 음, about us,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엑스 p e r t s u 컨설팅 회사네요 컨설팅의 대상은 슈퍼마켓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회사 같고 Expert supermarket consulting 약자로 써서 ESC는 was established 25 years ago 25년이나 된 거는 많이 됐네요 As best known form supporting the retail grocery industry in greater India 이제, 인디아, 이제 인디아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어 r 로 c e 를 컨설팅하는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너의 스포마켓이나 뭐 마, 마트가 잘 된다라는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가 따로 있나봐요 We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cluding the follow 자 밑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의 서비스를 드린다 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나열을 땡땡땡을 하고 있습니다 On-site 가서 직접 보는 거 Follow e d by the meeting 다음에 meeting 하고 Discuss the recommendation for operational improvement 운영권에 대한 어, 개선을 위해서 recommendation을 어, 회의를 하는 게 따라오는 그런 현장 답사 자, Guidance on the selection of business software program 이것도 필요하겠죠 소프트웨어 어떤 걸 써라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 Market studies and business strategy for new business 자 이거는 새롭게 하는 어, 어떤 업체에 대해서 business strategy래요 이거는 뭐예요 전략이죠 전략 그래서 마켓 스 d 디하고 전략을 알려준다라는 거 자, Our experienced uh, team of three professionals 자, 우리 팀은 3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어, 이 사람들이 40년 정도의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whether you need a two-hour consultation or a sustained period of on-site support 자, 당신이 2시간짜리의 어떤 이제 상담 혹은 계속적인 그런 on-site s u p p 를 원하든 어, EESC 라는 팀은 약속해 드립니다 어, a t i succeed. 자, 성공할 걸 약속해 드리겠죠, 당연히. 어, 문구니까 자, expert supermarket consulting이, 어, 이렇게 invoice를 쓴것 같아요. 자, 아니면 보고서네요, 보고서. invoice가 아니라. report by. 자, 이 사람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럼 누굴까? 당연히 여기 회사의 직원이고요. client는 그럼 누구겠어요? market. market에 관련된 owner도 어, 있고, j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자, 좀 지우도록 할게요 글씨가 좀안 보여서. 음, 오케이. 자 언사이트 갔어요. 어, 보러. 자 그다음에 투스토월 이게 언제? 2일날 있었고요. 자 제이란 사람하고 저하고 어, 얘기를 했더니요. 수달의 전략에 대해서 for increasing revenue, 어, 총 수익 올리는 거에 대해서. The five s t a p t e a m earning 다섯 개 있나 봐요 Have been flat. 변화가 어, 없었대요 어, 뭐뭐 하는 와중에 increased competition 자 이게 경쟁이 좀 있었나보네요 다른 어, 어떤 어스퍼마켓하고 the most significant findings are the following 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찾은 건 이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weakness는 이제 개선해야 될 거고 어, key strength는 계속 유지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긍정적으로본 그 거는 largely clearly Uh, design sign make uh, navigating e a s y for shopper. 그래서 이게 좋았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사인이 좋았나 봐요. 그 그러니까 사인이 크고, 어 그래서 s h 들에게 이렇게 뭐 가이드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사인이 좋았다. 어, 거기 안에 이제 음, 있는 그 뭐라고 할지 안내문 네. A wide selection of imported and regional food item is constantly afforded 굉장히 상품이 다양하다라는 이 점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Key uh, weakness는 뭐냐면 Frontline staff product knowledge is somewhat uneven 자, uneven이 뭐예요 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 사람도 있고 어, 직원들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렇게 어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사람 잘 알지만 어떤 사람 잘 몰랐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 직원 교육이 필요하겠네 uh, Problems are observed with the empty uh, self for several popular items 자,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몇 개의 좀 empty self가 h 있었대요 음, 그러니까 비어있는 선반이 있었다는 건 물건을 채워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Action plan이 1234가 있고요 뭐 그냥 보시면은 obtain better inventory software, 자, 뭐, train management how to use it, 이걸하는 거, 1번. 자, conduct service of shopper to improve customer service, 자, shopper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거. Promote shopper loyalty program, 자, 이거는 어,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고객한테 어떤 홍보 같은 행사를 한게 했다는 거. Probably opportunities for a A store a staff to become familiar with the original food product via testing test event 자 이거는 어, 직원들을 이제 어떤 어, 교육을 시킨다는 거겠죠 연계성이 느껴지네요 교, 교육이 필요하네 그쵸 자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어, 이메일인데 요거 풀고 갈게요 according to the p a s s a g e page what ESC offers the client한테 어떤 걸제공한다 했어요 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어, grocery store가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라는 어떤 컨설테이션을 제공하는 거죠 guidance for operating new, new supermarket 자 정답 음, 이거죠 그쵸 네. 자그 다음 what indicator about B라는 남자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자 B라는 남자가 누구였어요 음 여기 있죠 음자이 사람이 이거를 리포트를 썼으니까 이 사람은 컨설테이션을 주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직원 소개가 살짝 있었죠 three professional 라고 구성이 된세 어, 명의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 recently been promoted 자 이거 승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고 했는지 안는지 part of the team of three 자 정답 B 그냥 나오네요 그 다음 7 93번입니다 자례하는 사람이 S-market에 대해서 언급한 건 뭘까요 okay, The okay, convenient location 아니죠 입지 조건이 좋다는 얘기 안 했어요 Knowledgeable staff. 음. 자, knowledge of staff이. 음. 여기서 like about이니까. 음. 오히려 이게 지적될 상황이니까 아니죠. Cleanliness of the store, 깨끗하다는 얘기 없었고. Selection of 어, food, 맞죠. 아까 strength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상점 내 사인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기 좋았고, 그다음 물건에 대한 어떤 종류들이 와이드했다. 그래서 D가 정답. 자 194번은 읽어야 될것 같은데 자뭐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자 95번은 마지막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정답이 음, 여기 보시면은 자 j 한 사람이 보내고 t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j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까 같이 했었던 곡의 이름이죠 즉이 아스 마켓에 어떤 뭐 직책이 조금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오게 되면 이 사람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미팅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는 사람은 매니저들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팀을 부르는 거예요 매니먼트 팀을 보세요 our monthly meeting 우리의 monthly meeting is a set for 음, 언제로 지금 잡혀 있다 장소 얘기했고요 we will review the action plan that our consultant has provided 자 컨설턴트가 우리한테 준 거에 대한 어, 행동침상들을 해볼 생각이다 자 we like to concentrate 어디에 집중하기 원한대요 어, 특히 어느 부분 on introducing step 그쵸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니까 on all five of our locations to sample of some of our 인스토어 uh, 프로듀크 그래서 아까 knowledge가 언이분 하다니까 어떤 직원들은 괜찮고 안 괜찮으니까 그 직원들 다 교육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에요 Let's discuss how best to present this uh, training making efficient but enjoyable for everyone 그들의 training session을 이제 이렇게 접성하고자 organize 하자 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I think that constant feedback is very helpful 자 ESC라는 그 업체가 인나 criticize our oversized al sign 오히려 이거를 더 좋다라고 얘기했대 라는게 놀랍대요 자, actually precede them as a strength 라고 얘기해서 I hadn't uh, expect that 거를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냈습니다 어떤 액션 자, 뭐예요 아까 직원 교육이죠 그러니까 어, 4번 자, 아이템 4가 정답이 됐고요 195번 음, 이거를 통해서 What surprise J라는 사람이 놀랬던 건 뭐냐?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어, suggestion to install? 아니고, provide feedback about the store sign? 자, 이게 자기는 의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A, B, D, D, B. 어, 이거는 두 개씩 가져갔네요. B 두 개, D 두 개. C가 없네. 자, 이런 걸 C로 찍으면 이제 다 틀리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보시는 분들 자 마지막입니다. 파워 이메일 자 이게 이메일이 3개나 돼요. 자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발신인과 수신의 관계를 잘봐야 되겠고 그 사람의 소속 어, 부서나 아니면 또 직함도 좀 중요하고요 회사 특히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는 회사가 골뱅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같은 회사 일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들어가 볼게요 자이 V라는 사람이 보내고요 C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자, 제목은 Trip to United States에 가는 거에 관련된 내용 I'm writing about my upcoming business trip to the United States에 대해서 쓰는데 I will be going there in early 자,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게 8월의 초와 여기 다시 또 간대요 at the end of September 이거는 뭐를 위한 거 for an international sauce conference 자 이거는 판매가 뭐컨퍼런스가좀 여러 날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행사다 보니까 international sauce conference를 위해서 9월에 간대요 두 번을 가는 거네 Do you have some suggestions on how to keep a uh, vegetarian d i e t while I'm there? 거기 갈때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또뭐 이렇게, 그쵸? I have heard that, that it can be 여기는 베지테리어 너무 많아요 스웨덴 그래서 베지테리어는 저도 베지테리어은 아닌데 그냥 대충 먹는데 음, 뭐꼭 베지테리어 먹고 꼭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자, Do you have some suggestion? 아까 읽었고요 I've heard that, that it can be a challenge to do so 자 이게 어렵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리가 없는데 미국도 베스테레인 많아서 uh, I know that, that you have first-hand, 자 first-hand는 무슨 뜻이에요? 직접, uh, before-hand, 사전, 사전에 미리 먼저 f i r s t h a n d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 Surely you must have learned some great strategies on your managers for the company 많이 좀 해봤기 때문에 너도 베지테리안 나도 베지테리안 내가 미국을 처음 가니까 나 어떻게 베지테리안 먹는 거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대답이 들어가겠죠 그그 다음으로 Yes 맞아 I have some experience with t h i s 이거 경험있어 I was uh, just there in June 내가 거기 갔었어 June에 in fact 사실상 the next time 나는 거기 또 간대요 근데 이 인터내셔널 사우스 컨퍼런스 도 간답니다 그럼 얘는 언제 올까? 섹월에 온다라는 연계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when a meal is provided for you 어, 식사가 제공될 때 such business lunch 같은 거는 you can simply mention 얘기를 하래요 that you are vegetarian when you respond to the invitation 그러니까 오라고 이메일로 주겠죠 이메일로 그때 나도 베지테리언입니다 라고 살짝 얘기를 해 둬라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음식을 준비하니까 uh, generally the person organizing lunch will make sure your dietary needs are met 음 당연하죠 자 when you uh, buy your own meal 너의 밀을 아웃사이드에 살 때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대요 자 I would start by doing an online search as to see what restaurants are available near you. Uh, 온라인이 이제 도와줄 거는 얘기고 you may on occasion find a restaurant that is a vegetarian, ve vegan, vegetarian friendly 자, 이런 문구가 있는 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네아 그냥 먹지 뭐자 t means that it will have a number of uh, meatless 자, 고기 없는 거 uh, at other restaurant always check the salad proportion oh, 자 메뉴에 샐러드 양을 체크하래 를또 아이고 자그뭐 많으면 남기고 뭐 그러면 되죠 sometime tofu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는 막그 초콜릿 먹고 막 그래요 과자 먹고 살이 더 찌지 뭐 자, tofu cheese and nuts can be added to salad 자, 이런 걸 많이 애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을 줄여 달라고 또 이거 뭐 tofu nut 그죠 얼마나 맛있어요 자, plain pasta, fish dishes are also reliable o p t i o n 자, 그냥 간단한 그 파스타를 얘기합니다. 고기 들어가지 않고 무도 안 들어간 거 이게 좀 믿을만하대요. Sandwich with the vegetable. 자, 어우 그렇죠. 또 배지야. 자, available too.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냈습니다. 보세요. 어, 96번은 what did v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메일에서 뭘왜 썼냐. 자, 이거는 목적을 믿기 때문에 추구정사못하기 위하여가 언급이 되는데 as for some advice 자 그냥 A가 나옵니다. What is implied in the first email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자 V라는 사람은 is in the managerial position 모르죠. 자 C라는 사람 e n j o y cooking 음, 건 언급 안 됐고 자 V라는 사람은 has never been to United States. 자못 가봤으니 너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정답이 맞죠. 자 그다음에 798번입니다. 자이 사람은 음자 밑에가 조금 안 보이세요, 그죠? 네. 어, 제가 질문 을 읽어 드릴게요. C라는 사람은 이 a 스트이의 다음에 언제 가네요?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월달 간다고. 그래서 9월달이 정답이 D가 여기 밑에 있어요. 자 그다음에 99번. 이제 세컨 이메일 있어서는 C라는 사람이 웰컴에 한건 뭐예요? 자, prepare h on a lunch. 어, 밥 싸가라. 오케이 여기 좀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어, 지금 등장이 된 인물은 새로운 인물이에요 지금 네. 자 V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이 사람은 페스테리언이고요. 오케이. 자 Miss Anol, a n and few other members of our team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만나게 되는 학수고대 언제? a u g u s t Our meeting with you will be begin. 시작될 겁니다. i e g It will include lunch. It will include lunch. i 포함이 될거래 n 자 그러면 이 사람이 It a n t i o n 받았으니 e 이때 나스테 t w i 이거 i n 려주 드려서 제 u n c h It will include 게 u n c h It will i 9 c l u d e l u It w i n It w n h t d e h e s c i n d e c t e e h d e i l e c w h t 해서 나왔어요 p r e p a r e i s on lunch 아니고 Check the internet for place to eat 맞죠 B가 정답 자 200분 마지막 B라는 사람이 아마도 어 uh, In his response to B라는 사람한테 뭐를 얘기를 할까 La 아, vegetarian이라는 거 식성 뭐 식습관 A dietary request 음자 A가 정답이 됐죠 다른 건뭐볼게 없고 그래서 자 정답 부분 확인 A, C, d 예요 B, 예 이거 보세요 또 역시 고루고루 가져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우리 어, 수강생분들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어, 다 바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지금 제가 오늘 풀어드릴 문제는 음,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머지 도해 문제 다 푸시길 바랍니다 5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자 열심히 하세요. 네, 빠이이